왜? 왜왜왜왜 죽은 거야? 왜 아니 왜왜 죽은 거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아저이 꼬라지라니 진짜 많이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상성이야 이건 상성이야. 물은 풀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길 수 있어. 아직 아무것도 없네. <웃음> 스킬 다 썼으니까 지금 날개치기만 쓰는 거야. 나중에. 오! 항상 첫 관장 포켓몬은 원 트라이 원 클리어 한 번에 절대 죽지 않고 클리어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마리 포켓몬에서 죽는다면 VIP 쏘겠습니다 아시겠죠? 설마 내가 죽겠어? 알겠지? 어 호롱아 집중해 레벨 높다고요? 에이 그런 어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게임을 해야 돼. 어 뭐야? 뭔가 내 내취향인데? 자, 가 보도록 할게요 벌레 타입이라고 여러분 현실에서의 고양이 어떻습니까 벌레 그냥 양발로 탁 오른발로 탁 왼발로 탁탁 탁, 타작 탁 퍽퍽하면은 깽하고 이제 배파들로뒤집히까면서 죽는다고 자 봐봐 이제 정강석화있다 봐라 어 이제 한대 탁하면 콩알 떡이 이제 배 본다 이제 봐봐 어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직 몰라 현실 세계를 망각하지 마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된다니까 된다니까 어넌 고양이야 벌레 따위는 이길 수 있다니까 교체 없애라고? 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지금 테라스 하는 게 맞냐? 테라스 하는 게 맞냐? 이거? 아니지 않냐? 테라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물, 물어도 죽이면 돼. 벌레잖아, 벌레잖아. 어, 물어도 죽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잠깐만, 야. 아니, 야, 벌레 포켓몬이라면 공을 왜 갖고 있어? 누나, 누나. 아니, 누나 그건 아니야. 누나 <웃음> 그건 아니야. 테라스 타는 아닌 것 같아, 누나. <웃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곰이 대라사이 그게 그런 억지가 어딨어? 대라사이 벌레라. 그래서 곰이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아, 내가 이긴... 아니,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안돼 어, 아니야, 이거... 이거 버티면 돼. 버티... 버티... 어... 어. 가라해로운새... 앞으로 조금이야. 힘내 해로운새... 아, 아, 잠깐만, 그속아 기다려봐. 이거 일단... 일단 끝내고... 불꽃세례가... 깜지 곰을 조져! 어, 나이스? 너 좋은? <웃음> 아 잠깐만. 어, 아, 나 적자인데? 아, 아, 잠깐만. 아까 5천원 주신 거 벌써 적자였는데? 아, 한번 받아 4,000원을 버렸어 아, 내 돈. 아, 적자야, 오늘. <웃음> 경기 중에 사기를 치던데요? 곰이 이상하게 원래로 변신을 할까? 이상하더라. 어, 아 야, 발그리 하지 마. 아무리 니네 취향이라 그래도. 아니, 아니, 니취향이라니 유튜브 1주년이 제가 12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안되고 에이 뭐야 이거! 뭐..뭐야..뭐.. 뭐, 뭐, 뭐, 뭐, 뭐. 이거 어떻게 이겨? 테라스탈? 테라스탈? 테라스탈 테라스탈 테라스탈! 가자 가자! 애용국? 애용국? 아, 근데 이꽃 뭔가 좀 분위기 깨는데? 우와! 뭐무척 뭐, 센데? 야 고양이 엄청 좋네! 사기네! 아니, 도망간다고? 왜 또...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아, 아니... 아! 뭘 먹어 뭘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뭐야 천여석은음 못하겠다. 음, 못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음. 뭔가 먹었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몇번 해보니까 테라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 더다이범보단 좀 나은 것 같아 어. 야 너무 아픈데? 아니 셀러는 뭐 아무것도 안해나 죽겠는데 지금 자자 자, 괜찮죠 여러분? 이거 양면기게 좋은 거 있겠죠? 너뭐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하고 있었냐? 아 아니 째려보기를 왜 하냐고 진짜? 아니 셀럽 너 때문에 있다. 양념은 내가 다 하고 막타는 네가 다 치네? 탱킹은 내가 다 했어! 뭐 무서워 무섭 어? 람은 내가 다 맞고 파밍은 네가 했지! 기술 위력이 올라갔다고요? 맞은 건 내가 다 맞았어요! 아니 너님은 근딜 탱커고 쟤는 원딜이라고 크크 고개 던지면 알아서 근딜 탱커 되잖아 고양이는 암살자라고 근데 왜 고양이가 탱커가 되는데? 고양이 너 때문에 고양이 죽었어? 고양이나 살려내 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 웅이 아니야? 근데 얘는 기계인데 너 샌드위치 먹어도 돼? 인성,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인성, 인성 어? 니건 네 없다고? 니거 네 주면 되지? 어? 응? 야, 진짜 어? 아주 못돼처먹었어 포켓몬을 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요리사가 어딨냐? 이거 뭐 배고파하잖아. 주라고 니네 거? 아!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어 이에 예, 어? 태평양과 같은 이 넓은 나량을 가진 이 어, 호롱이의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쌍해요 쟤 제, 제 때문에 내 고양이 죽었어요 저거 봐! 저저 저 인성! 인성 봐! 어? 이거 준다고 아깝다고 해! 아나 너무 슬프네 진짜 예, 이거는 어, 내가 요 싱니스 쓸 때보다 인성 더 더럽네? 그렇다고 내가 요 싱니스 쓸때 인성이 더럽다는 건 아니에요? 어 대신 배웠다! 나이스! 이거 봐안 줬으면 못 배웠다니까 대신? 흑막 아니야 이거? 흑막 같은데? 막 흑막 아니야? 이거? 나오래잖아? 이거 막 흑막이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흑막이야 흑막이야 이거 스타단을 또 데리고 다녔구만 저거 누구? 아 싸운다 또..떠져냈다 또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오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저리가 저리가 와눈봐저저눈봐 저, 저 눈에서 불 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웃음> 이거 막 지멋대로 싸우는 거 결정한다니까? 답정너야! <웃음> 싸움짜기야 그냥 싸움다 광전사야 질럿이야 그냥! 버서커야버서커빠무가 하... 번개였지? 번개가 돌탱이 오케이! 아.. 그 빨리 합시다! 오늘 얘 빨리 하고 끝내자! 아.. 뭐 정교회장이고 뭐고 너무 쉽네! 또 이지한걸? 봐주면 사고 있다고? 아닐걸~ 이구악은무리잖아 그러면 또 바로 우리 나롯데 애용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왜저물폭켓몬 고른 거야? 저 불... 악어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십 년와 진짜 못생겼다. 와나 저거보다도 큰일 날 뻔했다. 와치 와츠 와치 갖고 싶지 않다. 저거 봐, 내 테라탈 쓸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바로 썼지. 아또 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저도 바로 했죠. 근데 왜 나는 왜 매직컬 리프 말고 스킨이 없냐? 왜? 왜왜왜왜왜 죽은 거야? 왜 아니 왜왜 죽은 거야? 왜왜왜왜 왜?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버텨 버텨 야야야야 안돼 안돼 너너 때리면 안돼 아왜 노진이야?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웃음> 어, 아니, 아니, 아니, 안 죽어요. 어떻게든 살려. 어, 나 아이템 많어. 어, 살릴 수 있어. <웃음> 어, 살려. 잠깐만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자, 자. 아 제발. 안 돼. 막 버텨줘. 아, 아 주인 꼬라지라니 진짜 말을 너무해. 내가 이사야 내가 이사야. 자 여기서 내가 집도한다. 자자 자, 살렸다. 일어날 수 있지. 에 일어날 수 있어. 어, 그만 서 진짜 치사하게 진짜 계속 거슬래. 뭐 피피를 빼라니 뭔 소리예요. 아니 상처에그거왜안써 너는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아 원컵 안날 거야 원컵 절대 안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삼성이야 이건 삼성이야 물은 풀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나약많어아나두 아, 개밖에 없네 어나나 나 포켓몬 이사야어제 PP 다 쓰게 PP 다 빼면 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버텨 끝까지 버텨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제 스킬 다 빼면 돼어나뺄수 <웃음> 있어 그지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직 어, 아무것도 없네 <웃음> 안, 아니, 안 죽어요. 뭘 죽어? 에 급소 안 나. 걱정하지 마. 뭘뭐 급소예요? 그지. 아뭐 구질구질해. 이거 봐. 어, 자 봐. 지금 눈에 지금 동공 지진 이 일어나지? 그지? 딱 기다려. 너딱 기다려. 너 번만 버팀돼 음, 응? 된다니까. 제지을 스킬 다써서 죽어봐. 스킬 다 썼으니까 지금 날개치기만 쓰는 거야. 나중에. 조만 조금만 버텨. 어. 자, 여섯 번. 조금만 버텨. 얼마 안 남았어. 간악한 자낙스런그 어, 발꼬락그발 뜯어 버릴 거야. 어, 딱 기다려. 내가 아이템 쓰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거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이거 전략이에요? 피 피피가 없다고? 에이, 거짓.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피가 피 없다고요? 피피피피피 PP, 피가 PP, 없다고요? 그럼 진짜 무한대로 쓰는 거야? 그거 이제 알려 줘요. 그거 이제 알려 줘요. <웃음> 아니 삐삐 아니 스킵 포인트가 이, 없는 거면 이제 얘기해줘 나 그거 스킵 포인트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 잠깐만 나 잠깐만 잡아봐기록조각 지금 몇개든지 모르고 고급상식약도 지금 엄청 많이 썼고 좋은상식도 지금 엄청 많이 썼고 지금 엄청 많이 썼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준다고? 이게 맞아? 현실에서도 적자고 게임에서도 적자고 이게 맞아? 노력을 했다고 봐야 돼요? 멍청하다고 봐야 돼요? 도대체 어, 뭐,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얘기를 왜안 해줘? 그거를 알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변태예요왜 그래 진짜? 나 진짜 망했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안 했잖아 야 너무 강한 리들만꺼냈나봐 아이고 너무나 고맙다 야어 여기 한번 표정 보실래요? 나? 우유? 미안 너무나 강한 일만 꺼냈나봐 죽일까? 동락당하고 현실에서 동락당하고 게임에서도 농락당하고 그런 거다실직간으 구경했는데 아주 얼마나 어, 재밌게 썼겠어 그지 싫어 안 봐도 아이고야 참 좋겠다 경주구역주은 너무 잘하는데? 만병통치 해주면 어, 내가 그 아픈 통증이 씻은 듯이 쌍날아가겠네경주구역주은 너무 잘하는데? 참 고마운데?